자, 반갑습니다. 너린데 자, 오늘 정말로 음,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거 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음, 보적수리사주가 탄생되기 위한 최초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이게 제목이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자이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이 제목이 이, 언제 이것이 태어났는지를 제가 사연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지. 그치? 제가 지금 이게 엄청난 인쇄물을 갖고 내가 써가 있는데 이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이 글은 제가 지금 한 20년 정, 정도 된것 같아요. 자, 20년 전에, 어,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지? 자, 연구소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은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공대 출신이고, 근데 <웃음> 네, 과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과 첨단의 어? 이, 이 컴퓨터 어? 과학연구소에 있다가 있으면서 이느타없이이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이거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 어떻게 어부성설일 수도 있겠지자 그래서 이 책을 쓰나놓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저 밑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출판사가 왔었어요. 그런데, 차마 이 책을 출판을 못했어요. 왜? 야 아니, 여기는 너무 황당한 소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 내가 이 길로 간 것도 아니고, 어, 그 다음에, 기존에 열심히 연구해서 연구하다가, 느타듯이 이 책을 썼다 해가지고, 이것을 출판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죠? 그래서 책을 다 써놔놓고, 어떻게 출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언젠가는 이 책이 내 인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제목입니다 이게 이이 이 실질적으로 이 책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쓴그 내용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죠 여러분이 들 지금 배우고 있는 영혼 기섭신 이것의 정의를 20년 전에 제가 한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뭔가 뭐 피디 많이 통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막 그때는 인생을 얼마 못 살았지 지금 40년이니까 제가 갓 이제 만한 서너 살 됐는데 지금 서울이 너무 많이 흘러 가지고 정말로 빠르기는 빠르네요 서울이 너무 많이 흘러 가지고 어? 이제서야 이것을 내가 강의를 하고 이 책을 내가 완성을 하는 걸로 하고 이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이 제목을 보게 되게 되면 게되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완전하게 강의를 다 끝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제 쓸 것입니다 다, 그런데 그때는 책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책까지 하고 지금의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지?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삶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 보적 수리사주를 배우는 사람들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가정에 살아가는 이 가정, 인생 사리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면, 5분 시간에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음, 강의를 하는 그 순간이 내가 어쩌게 되면, 이제 정점을 향해서 막 하고 있는 때인 것 같기는 같아요. 그런데, 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 그치? 자, 그렇지만, 이 엄청난 내용들을, 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그 인생사리에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중요한 시간을 이것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책에 보게되게 되면 제일 책 제목에 여기에 우리는 다섯 개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인간편, 전생편 인생편, 내생편 한생편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는 영혼 기습신이 연관이 돼가지고 이 속에 무엇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부경 속에 천부육경 속에 내용을 총 집합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약해갖고 자 천부육경을 볼락하면 그 뜻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상담하는데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인데 상담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지식을 깨닫는데도 도움이 될겠다 여기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강좌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아마 1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 가지고 빠른 빠른 속도로 이것을 풀어내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좌하는 것은 이 보적수리사주에 오게 되게 되면 이 강좌를 전문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빚값 풀려고 사는 인생 강좌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 이천부경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언제 왔을까 하는 천부경 육경에서 강좌를 하고 있는 천부경 육경의 강좌를 하고 있는 이 인류의 흐름에 의해서 이 지구의 변화에 따라서 이천부경이 어떻게 생겼으면 하는 것이 이 주목적인데 그것은 탄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강좌를 열심히,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류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천부 육경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인류가 어떻게 탄생되어 왔는 지를 지금부터 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것을 풀게 되게 되면 인류가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우리는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인간의 탄생이 어떻게 됐느냐 이러면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뭐 하느님이 다 만들었다 이랬을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진화론,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하게 되게 되면 옛날에 뭐 원숭이부터 자꾸 지나야 돼 그게 웃기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틀린 거야 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과학 속에 우리는 허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그렇기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 처음부터 거짓말 속에서 인간은 거짓말에 속고 속으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은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이 여러분들은 천부경이 어떻게 시키지도 모르고 천부경 갖고 막 이야기하게 되고 자 보적수리 사주가 어떻게 해서 완벽하지 모르고 푸는 것만 알아가지고 막넘인데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근본은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고 인간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인간은 자연의 인류에 의해서 지구의 현상에 의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약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붕괴되고 멸망되고 인류가 종말을 구하고 이런 가정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이것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러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사리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풀어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뜻을 안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뜻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고 가자. 그제 풀어보고 이것을 보여요. 여기는 어쨌든 여러분은 인간편, 전생편, 인생편, 내생편, 한생편이라는 총 다섯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봐봐. 지금은 전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문단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하 전생에 업장이 어떻고 전생에 너는 누구였고 완전히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자기 전생에 전세계 가봤나? 전생에 서 전생 갔다 온 사람이 넣어버 그래. 그쵸? 전생이 뭔지 안 모른다 이 말이야. 그나라 가봐 전생이 누구라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따지게 되면 그 많은 인류 속에 지금 이 많은 인류들이 전생에 태어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 논리상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흙 속에서 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전세계에 누군가 알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난 것도 모르는데, <웃음> 뭐 전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다, 그러면. 또 우리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다, 우리, 응? 어? 어? 어떻게? 모르는 거야,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건데, 그럼 죽으면 어디 가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는, 어디 간다고 생각하세요? 천당? 천국에? 천국은 어디 있을까? 저, 뭐, 저 우리가 유명한 그 호킹 박사. 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호킹 박사가 천국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죠 응? 그, 그러니까 호킹 박사가, 어? 30년 안에, 어? 지구를 떠나거나, 지구 떠나면 어디 간다니 말이고. 자,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이런 것들의 인생살인은 너무나 이분은. 그런데 지금 한번 봐봐. 아 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이게 뭐 종말을 구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우리는 어떻게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자 이제 인류의 변천사에서 첫번째 이 변천사에서 두번째 변천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생각지도 않은 문제겠지만 자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보게 되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항상 문화가 발달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인구는 멸종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고 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은 엇가 연계되나? 이 종교와 연계돼 갖고 항상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그지? 맨날 해갖고 막 한, 어, 우리는 천손 민족이고 천북의 민족이고 뭐 이런 것뭐 세계의 종교가 다 있고 이거. 정말로 이런, 이런 생각을 해서 못 벗어나면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를 간단하게만 들고 넘어갈게요. 자, 옛날에 제일 일규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대표적으로 수메러 문명을 꼽을 수 있어요. 수메러 문명이 어디서 생기냐면 지금 어떻게? 메소포미아 이라크,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라 이스라엘, 리비아 이런 쪽에서 생겼어요. 문명이 제일 먼저 발달된 것이 그쪽인데 그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그침없이 싸우고 뺏고 싸우고 터지고 죽고 망하고 그 다음에 내일을 기약 없이 우리는 원한과 악한을 악심만 먹고 살아가게 되는 구조다. 그데 이것이 이제 전이가 됐어요, 지금. 어디로? 어디로? 하, 대한민국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한 기로에서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이것이 가의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늦지만은 이 인류의 멸망과 지구의 종말과 대한민국의 인류의 역사가 전개될 미래를 여기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끝나고 난 뒤에. 믿으시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가 만들어져요. 이 단어, 이 한자 발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요. 우리가 초고대 초고대 문명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초고대 문명에서 만들어졌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꼬래라는 거다. 여러분들이 여기 a 마 붙이면 뭐꼬? 꼬리아다 꼬리아.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것은 꼬래 문화예요. 전 세계에서 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이 꼬래 문화가 이렇게 영향을 응? 주갖고이 수메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이 마야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문화는 발전을 하고 어떻게 꼬레 문명은 어떻게? 사람, 말다 사람만 좋았다 이래 된 거야. 문명은 정신적인 문명을 받아들기때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막달라들니까 어떻게? 이거는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문화는 발전되어 있었지만은, 다른 문화가 발전한다. 그렇게 세계의 과학문화는, 이 수메르 문명에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4대 문명 발상지 이전의 세계, 이전의. 그렇게 그 후는 자내느놓고 자, 그러면 이것이 인류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갈딱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제? 자, 천북에서 인위는 뭐였죠? 3이라 했다. 그지 3이지? 네. 그러면 3에 류를 붙이보면 어떻게 되겠나? 3류 되는거. 3류. 3에 인해 3자를 붙이봐. 3류가 되어보는거야. 그치? 왜 3류냐? 한번 보자. 이 자, 이거는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생명체가 이삶 있잖아, 그제. 이거는 밥그릇을 해고 먹을 그릇을 나눠 놓고, 요, 강아지들이 뽀글뽀글 하면서, 응? 머리통을 갖다 대놔 놓고, 서리 떠듬으려고 하는 것이 인류라는 거다. 뭐든지 알겠지? 이해 안 되나? 삶이, 삶이 하면 밥이잖아, 밥. 밥에, 이거는 견잖아. 개견. 응? 네? 개견. 이거는 머리, 혈 그러니까 어떻게 밥한개 어떡해 밥한개 나누면 어떻게 강아지들 오갖고 서로 머리를 대밀고 그 살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내미는 꼴이다 이말이야그 꼴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수메르 문명이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중해가 이래 있고 여기에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에 인도가 있고 여기에 뭐 소련부터 터키 이런게 있지 자이 지역에서 어떻게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웃음> 이, 이, 이, 이 강아지가 이밥한 그릇 나눠 놓고 서로까지 뜯는다는 그제 이것이 바로 인류라는 거다 인류는 어떻게 결국은 삼류라는 거다 삼류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꼴에는 인류였다는거다 인류 인류는 뭐고 인류는 뭐고 천유단이 말이야 그치? 이것은 하늘에서 준 종자들이다 이거는 삼류야 이? 그럼 이류는 어디 있겠노 네아 이때 이래. 자 삼류는 삼류는 여기 있었고 인류는 어떻게 저, 꼬레 문화에 있었고, 삼류는 어떻게? 이류는 어디 있니까? 이건 한순 삼류고, 삼류 3유 타면 이류가 될까, 이가? 인류가 되려면 아모르었고 어. 자, 그러면 이류는 어디 있냐? 에이, 제발. <웃음> 이거 어디에요? 한번. 여기서 요래 뜯고, 여기서 요래 뜯고, 여기서 요래 뜯고, 여기서 요래 뜯고, 이런 거잖아 또, 대가에 춤이고 있는 거잖아. 저기는 뭐 갖고 춤이고 있어? 이는 뭘까? 이는 지잖아. 땅 뜨거니 나눠 놓고, 땅덩거니도 작은 사람도 아니야. 자, 일본 도 봐봐. 일본 도이 땅이 지금 태평양 바닥에 점더적으라 하잖아. 미국은 이 지역보다 적거든. 이거는 적거든. 이분도 이거 적거든 말이야. 자 그리고 나눠놓고 이거 남북한 조금 많은 것들 포토그림만큼만 이거 나눠놔놓고 이쪽 이것도 쪼개다 놓고 이 서로 땅담묵게할려고 그럼 이거는 이거는 이루야 이루. 이거는 삼육어. 이거는 막 진짜 아무시 막 종자들끼리 다완거야막 마구잡이 갖다 붙은 거고. 이거는 땅담묵이 하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는 뭘까? 다음 단계는 일류가 되겠지. 인류가 되겠지. 인류는 뭘 했어요? 하늘밖에 없는 거야. 어디를? 하늘. 그 하늘의 그 근본이 누까 천부. 그래 타라는 그 천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류가 붙으면 류가 붙으면 이거는 인간이 안된 거야. 자, 인류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인류가 됐다는 소리 하늘만 쳐다봤지. 그거는 아주 수준나던 이 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콩, 대견을 열었잖아. 그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했다나? 어?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말도 아니고. 그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급은 아직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류에서 못 벗어났는 거야. 아주 인간이 안된 거야, 전부 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넘어서 이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류들이, 류들이 인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 되려면, 응? 깨닫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자 사람이 이 문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운명과 운세에 따라갖고 올바른 길을 이 암흑문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암흑문이나 주디에 들어가고이 헤딩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렇게 올바른 문을 이 진리의 문이에요. 진리의 문을 갈 때만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수리 사주를 알아야 되지. 그래야 지 운명과 운세를 알아야 될 거잖아. 그래야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갈 거잖아. 맞나야 이거.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인류가, 어? 인류가 인간이 되려면 이것이 수리사주를 알아야 돼. 그래, 여기서 자기의 운명과 운세를 알고 올바른 자기가 태어난 대로 가야 돼. 자기가 어떻게 자기 그릇대로 가야 된다. 자기 밥그릇대로 담아야 되고, 그릇대로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을한번 봐봐 줄줄이 어떻게? 아 대통령만 됐으면 됐지 대통령 한개 사람인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진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 저번에 봤지 여기서는 여덟 가지 복에도 한 가지만 딱 주게 돼 있어. 돈을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권력을 주든지 내가 내 자신을 주든지 한 개만 주는 것이지 모두 다안 다 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모두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노 그래서 저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 전부 다. 어느 학교? 한 개만 해야 돼. 그렇게 명예를 얻든지, 이 돈을 벌든지, 내가 뭐 다른 걸 하든지, 이 이런 걸 가지고 그 여덟 개 중에서 한 개만을 고려해야 돼. 무엇을 고를 것인가? 뭘 고를 거야? 뭘 고를 거야? 돈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그러겠지? 네. 고려다 하면 어디 갔나? 그럼 공부하러 간다, 임 혼자서 있는 공부. 혼자 있는 공부. 그렇게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북인 가는 사람은 무엇을 욕하지 마라? 내갈 길만 열심히 가다 보게 되면, 내 묶어 살 것이 있으면 하늘이 주어질 거다. 그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도 안 오면 어떡해? 아, 그만이지, 뭐. <웃음> 안 오면 그만인 거야.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술이, 인류가 인간이 되려고 하면 술이 사주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인간만 돼가지고, 인간이 이것이 지금 인간 봐봐. 인간이 된 사람 하나도 없다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됐다 하더라도 또 이게 욕심을 지고 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남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어? 나중에 어떻게 천당을 가든지, 나중에 천국을 가든지 인생을 남겨야 되는 거야. 인생을 남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 응? 아 생각해봐. 야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참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될라하면 어떻게 해. 내가 인간이 돼갖고 인간이 됐다. 사람하고 같이 어울렸다 하는 거 하고 내가 참 인생을 참잘 살아왔구나. 그럼 음,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게다, 도다. 누구말따는 무소유 해놔놓고 나중에 따지 보니까, 이 <웃음> 밑에 박지영 밑에 돈이 이만큼 들어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아예 그런 무소유를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제? 자, 그래서 이것이 도라는 거다. 이 도는 어떻게 깨닫겠나? 도가 앉아 갖고 뭐 기신 받아 갖고 <웃음>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되는 이 종교와 신앙과 믿음과 어? 수행과 우리가 이것이 명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천부경 육계기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야. 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오게 되면 천북이 육경에서는 이것을 배우는 거야. 이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적 수리 사주에 들어게 되면 어떤 걸 배우겠어요? 수리사주.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야. 인간이 되는 방법. 응? 사기꾼은 인간일까 아닐까? 아니지. 도둑놈이 인간일까 아닐까? 이거는 일류밖에안 되는 거야. 3년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정도, 정법, 정행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만 사는 거는 인간답게 그냥 사는 것 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갖춰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야, 나는 그래도 한평생 살아와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았군. 이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것도 아니야 인간답게 살겠지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거 다 이거 삼류라 삼, 삼류 해놨잖아 삼류 천기에서 보면 삼류다이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삼류가 되기 전에 요거는 육경의 강좌에서 하고 이? 자 인류가 이것이 삼류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이 좀 많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쵸? 양이 많아요 자첫 번째 보게 되면 인간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온 빚은 갚아야 되겠나, 안 빚어야 되겠나? 갚아야 되겠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진 빚도 갚아야 되겠나, 안 갚아야 되겠나? 갚아야 되 그러면 어떻게,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빚진 빚을 완벽하게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찾는 것이 우리 수리사주에서 찾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편, 전생편, 인생편, 내생편, 한생편.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안 된다고 했잖아. 항상 하는 말이 인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놈은 절대로 인간 될 몫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 <웃음> 맞아 그런데 <웃음> 인간이 되고 나면 그만큼 이 단계가 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내가 빛을 갖기 위해서 빛을 갖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첫 번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태어나 가지고 어디서 와 갖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내가 태어나 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면서 누가 누구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상담을 한다고? 지도자가 된다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야, 이게 참말로 이게 그렇게 삼류 중에서는 돼 힘센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삼류 아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첫 시간에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해, 알아야 돼. 존경하는 사람이 매 맨날 죽은 것만 탈정하고 죽으면 뭐 천국 가고 천당 가고 뭐 극락세계에 간다 해놓고 극락세계 어딘지 어떤 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갈까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자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간이 여기 뭐해? 진리를 뭐 찾아서 진리를 찾 하고 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류를 찾아서 그러니까 <웃음>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이 무엇일까 하는 거다잉? 인간이 되려면, 인간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인류로 태어나가지고, 인류로서 끝내면 그거 너무 하잖아. 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잉? 자, 이것이 내 20년 전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라고 했다잉?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생이 뭐랬어요? 내가 죽을 때 가서 야 정말로 나는 한평생 그런 대로 잘 살았구나 어? 자 예를 들어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대통령이고 해가지고 말년에 가서 죽을 때다 돼가면서 처음부터 교도소 가서 있는 거 그거 잘 사는 거가? 그리고 예를 들어 <웃음> 자기 후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소도덕놈이었고 옛날에 교도소 몇 분값도 없고 그런 거 넣으면 그거 잘 사는 거가 돈만 있으면 막연겠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돼, 인생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보자 인간의 삶의 변화다 인간이 우리는 태어나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인류라는 거것 그죠? 인류의 세대부터 인생을 넘어서 새로운 세대까지 가는데, 이 삶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지? 자, 전생에서부터 인생으로, 내 생으로 돌아서 우리는 윤회라는 그런 큰 테두리를 이렇게 해산하는데, 누구 말다나 어떻게 나는 전생에 갔다 와, 전생에 갔다 온 사람이 지 허우적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해산고 이래 보면 곤란하겠지? 그러면 이 삶의 변화를 우리는 완벽하게 설명을 해 주고 설득을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그것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상담하겠나? 남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어디 어떻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나라를 위해서 하는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면서 법을 만들어? 응? 네? 근데 대통령까지는 내말못할거고법 <웃음> 만드는 법만세 이것도 모르면서 법을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 보게 되면 처음부터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인생은 그런 게아니때다에 자, 내가 돈을 열심히 버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명예를 얻어야만이 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얻어야만이 내가 업적을 사야만이 돈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능을 충분히 설득시키갖고 재능만 발휘하면 돈이 오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풀어야 되겠지? 내가 수리사주에서는 그것을 못 풀어줬어요. 못 풀어줬지만은, 이 인생을 풀 때는 내가 또 신비의 비법을 내가 또 공개를 또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공부 많이 하긴 하겠다. 그죠? 안 들으면 그마이고 자 아, 그러면 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제 중요한 길이에요. 이거는 진로상담법하고는 달라요. 이 가는 것은 지금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리사주하고는 다르다는 거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이거는 묶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연법에 엮여서 가는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수리사주에서 배우는 가는 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그래도 궁핍 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는 아까 뭐랬어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사주는 한 단계 한참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리사주로 해서 지금의 진로상담법과 이 강아지가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게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얼마나 재밌겠노? 이것의 신비의 비법을 내가 풀어야 되겠지? 네. 그럼 이것을 풀어주려면 여러분도 공부 육경의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이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천부경 속에 다 있어요. 천부 육경 속에 다 있다는 거다. 여러분들 수리사주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천부경 어떻게 이 육경 속에 육경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상담법 뭐 이런 거하고는좀 다른 개념이에요. 진로상담법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야?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상담해주고 가르쳐준 것이지만 여기는 자기가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이 길을 가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은 훌륭한 영혼이 돼가고 천도가 돼가고 다음 세대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되돌아오는지를 다음에 설명할거에요 이 길을 가야만이 거기를 그 돌아오게 됐나요 도의 길이 아니고 영의 윤회길이다 영의 윤회길이다 영의 윤회길. 그러니까 이러면 전생이 이렇게 어떻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영의 윤회길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재밌겠노. 음. 세상에 한 번도 누가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위대한 강자가 될 거야. 눈이 빠르빠르 해야 되겠지자 이까지가 우리 인간편이에요. 내가 살아와서 나는 어떻게? 영의 그것을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 가지고 갈 것이냐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첨부 육경을 부터 나중에 풀리게 되는 거에요. 자 이제 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전생편이 되는 거에요. 여기서 우리는 간략하게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자, 천부계에서 보게 되면 이 우주세계를 우리는 육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영혼세계가 있고, 인간세계가 있고, 이기야 귀신세계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간 세계는 지구에서밖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지구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지구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거다. 어디로? 이 세계로 가는 거야. 이 지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이 태양계 속에 있는 거야. 태양계 속에 펄펄 끓는 데가 어디예요? 아, 지옥이다. 지옥. <웃음> 펄펄 끓는 데는 지옥이고, 자이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하계라는 거다. 이. 이것이 바로 우주라는 거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혼들은 어떻게 갈 곳이 어디 있겠나 태양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 영혼들은 어떻게 처음다 악마야 악마 그렇게 귀신인데 갖다 붙어갖고 빙이 만들려고 하자고 금성에 가면 뜨거워서 못 입고 태양에 가게 되면 뒤서못 입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이 하탕 지옥이다. 뜨거운 데는 하탕 지옥. 여러분들 어떻게? 화탕 지옥, 하수 지옥, 어? 하풍 지옥, 이런 거야. 이? 여러분들 그 경진의 옥행경에, 제옥경에 이것을 풀어달하는 거야. 이것이 그냥 풀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주만 뺐기 때문에 그게 하지만은 이것을 정말로 궁금해 하는 거야. 이? 그러면 이 세계에서 떠났으면 다음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아무리 그게도 이 용어는 다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못 벗어난다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워낙에는 못 간다 했잖아. 천도가안 된다 했으니까. 천도가안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사람인데 갖다 붙는 거야. 그래서 신기 만들고 신병 만들고 빙의 만들고 맨날 붙는 거야. 그럼 너무 은건 어떡해? 두 마누도 마루?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또 잡아 있는 거지, 지역으로. 저승사도가 많으니까 또집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 영혼세계로 간다면이 이것이 바로 천도라는 거예요. 천도가 된 사람들은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천도가 되어버리면 이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거 알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웃기는 소리 또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이언하의 속에 우리 언하의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 은하계 속에 때문에 이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는 다른 행성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뭐 별이 있건는데이 우리 은하계 속에는 인간과 같은 이런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다 천국에서 그걸 풀어놨어요 나중에 천국에 풀다가 내가 경전 풀다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구가 있는 게 한계는 뭐 인간이 우리 유일한 뭐 동물이다 막뭐 이런 거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놀이다 그러니까 그 3류 인간밖에 안 되는 3류밖에 안 되는 거야 3류니까 그런 생각 그렇게 이 영혼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프로시마의 별이 뭐 제일 가까운 별에 프로시마가 있다면 프로시마의 인간이 존다면 거기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북극성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은하수 별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은하계 속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갈수 있는 거야 먼저 얘기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지구가 멸망한다 갖고 영혼이 죽을 것인가? 이 지구가 멸망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이 귀신 세계에 존재하는 한 이거는 전부 다몰살이야 태양계가 폭파하게 됩니다. 이 영혼들. 설마 없는 거야. 이? 그러면 우리는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 아이씨 이거 그 뭐고 호킹 박사가 로켓 타고 저거 30년 전에 30년 안에 로켓 타고 저로 가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나의 영혼은 어떤 지구의 환경과 일구의 족말이 오더라도 내 영혼은 말혀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떨어뜨리고 이 영혼의 세계로 내가 멀써갚보는 것이 내가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거다. 나중에 상상이 설마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비용과 좀 많이 다르지? 그것을 하게 되면 또 황당한 뭐 논리라고 이렇게 펼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답변 이것이 우리는 윤회세계라는 거예요 난 상세계 승명할게요자 그래서 이 전생편에는 나를 태어나게 만드는 이 영혼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영혼의 정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누구나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태어난 영혼이 곧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나라는 거예요. 참나.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영혼이 참나지. 자아가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뭔지 나중에 다 배우게 되겠지. 명상에서, 그거는 명상 강좌에서 내가 풀어줄게요 나를 태어나게 만드는 영혼 자체가 우리는 참나라는 거예요. 자아가 아니라는 거다. 그가 우리 막 소리 난다고 자아가 어떻고 이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자꾸 그런 거 따지면 좀 그렇고. 이. 자, 또 가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전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전생이 뭘까? 영혼은, 전생은 옛날에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 여기서 전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구성하고 있는 이 영혼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는 거야. 내 영혼은 어떻게?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도 전부 다 외계인이다, 이 말이야. 왜? 영혼은 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은하계에는 2,000억 개의 별이 있다. 태양계가 있다 했잖아. 2,000억 개의 별이 있으니까 거기는 얼마나 많은 또 이런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지?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떻게 내 영혼이 어떻게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 속에 태어나면 어떻게 나는 아주 뛰어난 인간이 되는 거야 이것이 전생이다 그러면 이 전생을 푸는 거야 전생은 영혼의 삶 나의 참나의 삶이다 오케이 말안는지자 그러면 이제 운명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온거예요내 영혼이 살아왔던 것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운명이지 운명이 뭡니까 업장이 이런, 이런, 이런 논리는 안해요 운명은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운명은 운명이야? 이렇게 집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운명을 여러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풀어주게 될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운명에는 우리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숙명도 있고 인생의 짐도 있고 어 일핏도 있고 업장도 있고 이랬다 했죠, 그죠? 자,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될거잖아그제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우리는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운명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운명 속에는 큰이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대그 그런데 숙명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다 했지만은 이 숙명이 뭐냐는 거다. 이제는 숙명이 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숙명을 풀수 있는 방법 비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숙명을 풀수 있는 비법. 근데 이거 다 공개도 되려면 모르겠다 비법은 빼브제 주셔야죠. 도요자 <웃음> <웃음> 우리는 숙명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업장이라는 게 있다 그랬다 그제 우리가 힘들면 업장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업장을 누가 줬다 했어요 4대 네, 사대, 4대왕이 우리가 족체를쳤어 이 족쇄에 있는 거예요. 족쇄에. 이 족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지고 왔는지 내 영혼의 세계에서는 어떤 작용을 해왔는지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삶을 인생의 삶을 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의 빛과 짐이라는 것이 있다고 랬다 우리는 빛은 어디서 썼을까? 내가 볼 때는 전생의 빛이 짙고 뭐 인생의 짐은 짙다. 아뭐 때문에 썼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네. 응? 뭐 때문에 썼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빛이라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제? 그러나 우리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생을 이 영혼의, 윤회되는 영혼의 삶을 푸는 데는 인생의 빛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윤회 세계에서. 윤회 세계에서는 인생의 빛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누구에게 얼마나 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신비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하, 인생의 빛이 당신은 빛의 궁합이 다해서 여기까지 배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면 내가 왜 인연 따라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이 질의 여 풀게 되는 거야. 그것이 빛으로 역해져 있는 부분들이야. 이? 궁금하잖아. 그지? 자, 이것이 우리는 빚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고 있는지. 그렇게 그러니까 자식이 오게 되게 되면, 자식이 오게 되면, 자식은 빚 받으러 왔다가 주로 많이 했다. 그치? 그런데 자식이 갚으러 온것다 많아요. 이? 그래서 그것의 신비의 비법을 우리는 풀게 되는데, 내가 이것을 풀어야 신비의 비법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이빚 갚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빚을 어떻게 갈 것인가. 갚아야 될거아니 이것을 안갚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족쇄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신비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내가 인연법에서 간단하게 누구말따나 두둥실 호를 타고 가고 어떻게 했지? 그것보다 월등하게 재밌다. 자, <웃음> 그다음에 우리는 인생의 짐을 갖고 온 거야, 그지? 우리는 우리 할때 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짐 뽀따리를 갖고 왔는데 이놈의 짐이 무엇을 치고 왔는지 우리 알아야 될거 아니야. 우리는 이래 갖고 먹고 살기 위한 건데 그 속에 먹고 살기 위한 것은 조금 한한 진보다리 속에 요만한, 우리는 도구보따리야 여러분들이 캠핑을 가면, 뭐, 등산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 이 캐슬링을 하나 메고, 옆에 이게 한개 차고 가지? 여러분, 진보다리 옆에 차는 이거, 어? 색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배낭 속에 들은 거는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설명할 때는, 당나귀에이 색을 이만큼 그리놨는데 색은 어떻게 도구, 내가 필요한 거, 여건하고 막 돈하고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직접 하면서 막 써갖고 활동할 수 있는 거, 요것을 이당나귀에 요만큼 그리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산에 갈때캐스팅 하나 메고 색을 찾는데, 그 우리가 수리사지에서 가르친 우리는 색은 뭘까? 요 색에 들어있는 거, 요, 요만한 거, 요만한 진보다리를 푸는 거야. 자, 이 짐에는 얼마나 큰 캐슬링을, 응? 그, 메고 왔는지, 배낭을 메고 왔는지, 응? 여기는 내가, 어, 여기서 중요한 거죠이 보따, 이 짐을, 짐 캐슬링을, 배낭을 딱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풀게 되게 되면, 거짓말 아닌 것 같지. 이 사람은 그 배낭을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줄이는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얼마를 줄 있으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느 세계에 갔는지,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여러분은 들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세계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 갖고 저번에 팔방에 해 갖고 여기서 다 됐지만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다. 왜 이게 있지? 심해 팔방 속에 여러분들 차원이 다르다. 누구만 저기서 공부하는데 훗옷 옷, 5성급 호텔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예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학교에서 단체로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나는 태어날 때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게 했대 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 만족스러운 부모를 못 만나고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서 삼류 여관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다. 알겠지? <웃음> 자, 그런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밌냐? 어? 우리가 상담하기, 묻고 살기 위해서 이 캐슬링만 풀어놨는데, 이거는 정말로 인생이니다 그러면 이 짐을 벗는 방법이 뭘까? 더궁금하겠지이 지분을 어떻게 보는 방법? <웃음> 자, 그것이 우리는 전생에서 가져온 거야. 전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공부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졸업식 때 봐도 온 것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수리사주에 푸는 거야. 그럼 졸업식 때 받은 선물을 수리 사주에서 풀지 그 안에서 살았던 것은 여러분들이 못 풀잖아.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팍안 치잖아. 야씨. <웃음> <웃음> 아, 하도 박수 도안 치주니까 말이야. <웃음>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졸업식 때 졸업 선물로 받은 것이 우리 이거 운명이야? 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 세계로 이제 부모를 만난잖아, 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푸는 것이 인생편이에요, 이제.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인생의, 인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인간이 돼도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펼쳐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인생을 펼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제? 참, 참. 우리는 어떻게? 서로서로 서로 헐뜯고, 이거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거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거. 그건 동물이나 마찬가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행복을 찾아서 이배게 하잖아. 그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라고 우리 책사가 좀 바락하니까 그 책도 안 사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알아야 될 거다. 삶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시대가 변하게 되면 이 삶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사람은 인간은 어떻게? 아까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연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단순하게 우리는 인연법에, 숫자풀이 인연법에 갖고 안 좋은 것만 푸는 거요 그러나 거기에는 인연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특징도 있고, 나에게 죽어지는 여건도 있고, 이것이 정말로 신비한, 신비 속에서 여러분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특히 또 숫자풀이 인연법 속에 들어있는 팔 연어 같은 거는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안 해줬다. 그치? 연는 같은 데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인연이라 무엇인가요? 인연이 뭘까? 인연이 뭘까? 하게 되면 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요거만 생각하는 거야. 요거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삼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가지고는 이 운명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다. 그지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는 여기에 운세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운명주이기 나눠놓고 그것만 해도 완전히 기가 막히잖아. 그지 그런, 그 기가 막힌 것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쁘다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상담하잖아.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항상 천부기에서는 음양론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음양론이에요. 좋은 것이 있을뿐 나쁜 것이 있다. 그럼 나에게 운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있지만 거기서 잘 나가면 어떻게 해. 올바른 판단과 이것을 잘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이운세의요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식각각으로 애군들이 한다. 그제 애군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애군이 도대체 뭔지 이것도 우리는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나쁜 것은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좋은 것은 우리 친척하더라도 자, 여기는 풍파는 언제 오나 풍파를 모든 사람이 다 끊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자, 누구말 아니 희재 정봉주 이런 사람은 또 시키는대로 뜯어맞지만 그제 다른 사람들 그런데 사람이 왜두드 맞고 가나 이렇게 비껴가라고 하는데도 그제 이것이 우리는 풍운주기를 풀어내기 위한 그 내용이에요. 부은주기는 답이고 부은주기를 풀게 되게 된 인생만사의 그 흐름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보기되면내 복이 있습니까? 뭐 재산 복이 있습니까? 뭐 시험 복이 있습니까? 완전히 웃기는 상담하고 있다. 그제 웃기는 질문을 한다. 웃기 상담이 아니고 웃기는 네. 질문을 한다. 아, 복이 지인데 어디 있노? 갖고 논기 어디 있노? 그제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 <웃음> 그런데 이거는 어느 시기에 어떤 복들이 차례대로 돌아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된다. 그런데 공개를 할까? 네. 따로 저희한테 수리사들 변호사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러면 육경에, 육경대학에 오는 사람인데면 내가 가르쳐 줄게. <웃음> 육경대학에서 가르쳐 줄게. 그제 이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못가르쳐주잖아 돈을 받기도 좀 그렇고 육경대학에 오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 정법, 정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만 가르쳐줄게. 네. 내가 돈받는 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뭐 함부로 알잖아. 근데? 그렇게 육경회에 가입하는 사람의 한해서만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알았지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풍이에요. 좋아. 응? 풍 좋지. 아 <웃음> 어, 바람이 지금 바람 많이 부네. 이 풍은 어떻게 머리에 오게 되면 중풍이요. 다리에 오면 통풍이요. 어떻게 마음에 오면 허풍이요. 막 자주 이풍 많다. 이. 그래서 풍의 종류가 우리 몇 가지인지 알아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응? 여섯 가지.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여덟 가지 풍이 있어요. 네, 이것도 육경에 애만 내 가르쳐 줄려고 자, 운은 정해져 있을까? 당신의 운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사주, 이거 다 틀린 거지? 아니요. 사주 팔자 다 틀린 거야. 네.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다 틀린 거야. 피어난다. 하나도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점치는 거 그거 완전히 꽝이야.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운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 잘해. 지나 <웃음> 잘해. 넌 잘해 주려고 생각하지 마고, 지나 잘해. 자, 풍,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액이라는 거다, 여러분은 파, 액, 풍, 풍, 풍액. 이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다못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묶어 갖고 하모의 템포를 해 갖고 상담을 위한 상담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 또한 네 이거는 육경대학에서 하겠습니다 <웃음> 뭐 어쩔 수 없다 그럼 내가 더 어떻게 하겠노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딴아 함은 어, 5분만 씻다가 다시 할게요